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우겨되면 대통령의 욕설이 사라집니까? 국민 앞에 겸손해지십시오.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에 대해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강행 처리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은 거대한 보이스피싱 집단이라고 온라인에 퍼붓고 있습니다. 영상에 조작된 것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욕설을 무작정 응하는 국민의힘은 상식이 있는 것입니까? 5천만 국민에게 청력 테스트를 시켰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년 전 박진 장관이었던 국민의 뜻을 경허히 받들라 헌정질서와 민의를 외면한 오만 당장 발언이다. 이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도 하나라당 박희태 전 의장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스스로 한 행동과 말에 책임지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주미 한국 대사관이 만난 미유의 인사가 고작 3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외교부의 무사한 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비한 골든타임을 완전히 놓친 겁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무너뜨린 무능한 외교부장관을 옹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태도입니까? 더 버릇고 야당 탑 언론 탑만 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잘못했으면 사과하고 책임자를 경질하는 것이 순입니다. 국민 앞에 겸손해주십시오 오만한 권력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